밀레니얼 세대 1인 가구 미디어 이용 행태 밀레니얼 세대 1인 가구는 디지털 콘텐츠를 하루 평균 3시간 3분 이용하며 그 중에서도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는 이들의 삶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까요? 밀레니얼 세대 1인 가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맥 및 대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평소 업무나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 소비가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신경 쓰느라 필요한 상태인데요 시시각각 다양한 콘텐츠가 업데이트되는 유튜브는 밀레니얼 1인 가구에게 최신 트렌드를 업데이트해주고 대화 소재거리를 만들어 대인관계에 도움을 줍니다 밀레니얼 세대 1인 가구의 4명 중 3명은 개인의 시간을 가지며 힐링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많은 1인 가구가 주말에도 하루는 혼자만의 휴식을 취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유튜브의 음악, 영화, 웰빙, 건강 관련 콘텐츠는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휴식과 재충전할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밀레니얼 1인 가구 대부분은 다양한 경험이 자기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명중한명 이상은 삶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유튜브는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리만족을 주고 간접 경험을 통해 식견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대부분의 밀레니얼 1인 가구에게 진로와 취업을 위한 자기개발은 끊임없는 걱정거리입니다. 이들에게 유튜브는 교육, 시사, 정치, 경제, 재테크에 대한 컨텐츠를 제공하여 지식 수준을 높여주고 삶의 성공을 이루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매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1인 가구 두명중한명은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현재 소비에 가치를 두고 있는데 즉흥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이들에게 유튜브는 현명한 소비를 위해 필요한 제품인지 확인하게 하고 구매를 결정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튜브가 이렇게 소비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신뢰성 있는 콘텐츠 및 고가 제품 혹은 고가녀 제품에 대한 생생한 동영상 후기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는 밀레니얼 1인 가구에게 다각도에 도움을 주는 필수 디지털 매체로